E3. 오늘은 출근하는 날이네요. <웃음> <웃음> <웃음> 원래 같이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은 제가 혼자 일하는 날. 같이 일하시는 분 당연히 계시지만 저랑 같은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오늘은 저 혼자 일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이 많지 않아요. 일이 많지 않아서 오늘이랑 내일은 조금 여유로울 것 같아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진짜 많거든요. 뭐 작업하고 뭐 파일 정리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너무 바빠서 오늘은 조금 여유가 생겨서 파일 작업도 하고 등등등 다할 겁니다. 피부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저 이거 샀거든요 SMTS 가격은 좀 있는데 피부가 이거 흉이 도저히 안 돌아와가지고 하나 사봤어 카메라 중간에 꺼질 것 같은데 배터리가 없네 출근까지 20분 밖에 남지 않았어 머리를 얼추 말리고 하라우드는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지금 출근을 해서 아침에 잠깐 이재분이랑 회의하고 저는 이제 빵이랑 빨래를 찾으러 갈 겁니다. 저희 어메니티로 들어가는 빵이랑 요제 빨래 매일매일 돌리니까 빨래빵 가도록 갑시다 레츠고! 여긴데 지금 이게 다예요. 근데 여기 빵집이 빵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 겁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일하기 싫은데 <웃음> 일을 할 겁니다. 제 엑셀을 진짜 못해요. 원래 근데 엑셀에 도가터 어요 그냥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이 정도만 하고 따라가면 <웃음> 못해요. 부족한 제거로 확인을 하고 제거파업을 합시다. 핀패스랑... 아 방금. 방금 뭔 소리지? 부러지는 소리가 났는데? 갑자기 부러졌어 이거 산지 얼마나 됐다고 의자 놓자마자 부서짐 그냥 <웃음> 아, 소신불가구나너아 스트레스 받아 뭐라 말해? <웃음> 의자가 갑자기 부서졌는데요 밥을 먹고 갈게요 왜냐면 배고거든요 뭔가 순탄치 않아요 지금 <목소리> 너 덕분에 이게 나름 잘 해결된 것 같아 그럼 너도 남편이랑 같이 힘내고 밥 진습니다 이런 거 바라고 한거아 죄송합니다. 천장에 가 산부탄, 레코나오 벗고 그만 나가 주시죠. 우리는 개수리 씨처럼 해 보는 나만과 아닌 나아. 나가, 하, 어떻게 하잖금 언니, 친구 원래 다섯 시 여섯 시 퇴근인데 잤어요. 너무 피곤해서 물론 잔다고 잠이 자는 자지는 건 아닌데 왜냐면 중간에 또 연락이 오거나 하면 받아야 되니까 오늘의 저녁 계란 베이컨 스시지 김 닭가슴살 간장 계란밥. 음. 더 염색을 할 거예요. 염색을할 건데 염색약을 샀습니다. 제가 검은색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유지를 하려면 꾸준히 검은색으로 염색을 해야겠더라고요. 탈색모였어서 지금도 많이 빠졌잖아요, 갈색으로.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갈색으로 쭉빌러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미용실에 가서 갈색머리를 했는데 검은색을 이 탈색모에만 한게 아니라 그냥 자연 모에도 검은색을 했었거든요. 약간 띠 생기듯이 여 부분만 이렇게 까매진 거죠. 여기 뿌리도 밝고 여기도 밝은데 여기만 까만. 지금 티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도 한번더 염색을 해야 될것 같아서 염색약을 샀습니다. 이거는 애쉬 토프 그레이라는 컬러인데 톤이 너무 밝으면 안될것 같아서 이 컬러를 샀고요. 원래 미용실을 가고 싶지만 갈수 없는 상황이니까 잘안 열려. 두개쓸 건데, 일단은 하나로 하고, 부족하면 하나를 더 쓸게요. 나 아마 부족할 거예요. 지금 머리 길이가 짧은 편은 아니라서. 염색하기 전에 빗은 진짜 빗질 꼭 해주세요. 꼭! 진짜 이건, 이건 필수! 제가 지금 아침에 머리를 감아서,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할게요. 뭐, 얘는 그렇게 자극적인 애가 아니라서. <목소리> 하! 그러면 다 방치하고 오늘 하겠습니다. 하자. 머리를 감고 왔는데 머리 진짜 개털이다 개털. 머리를 말려봐야 알겠죠 어떤지? 오늘 이거 해줄 거예요. SMTS 적당히 롤링을 해줍니다. 이게 그 히알루론산 알갱이였나? 살살 문질러주면 케어가 되는 건데 이거 한번 사용했는데 약간 피부 톤이 정리된 느낌이 조금 나더라고요. 붉은 깨도 확실히 좀 제거가 되고. 그이 알갱이는 이따 팩을 올려주면 거기서 알아서 녹는대요 이거 하고 9시 45분이니까 10시에 편집을 하고 2시간 는 편집하고 12시에 운동하고 1시에 자면 됩니다 완벽한데? 대작년인가에 한번 유튜브에 옛날에 인도 네팔 갔던 영상 올린다고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올렸나? 올렸을 거예요. 아마 기억은 잘안 나는데. 그 영상을 그때 하고 한번남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편집이 마무리 이제야 1화가 <웃음> 나옵니다.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떴어요 어쩌라는거지? 지금 태경이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 이런 재질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맨간드 <웃음> 전체적으로 톤다운이 되게 예쁘게 됐어요 만족 완족 만족, 만족 끝 저는 지금 시간이 12시 반인데요 운동을 하고 빨래 널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빨래 때문에 어차피 지금 당장 못 자서 운동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운동도 다 했고 빨래도 널었고 시간이 1시 46분이기 때문에 유튜브 좀 보다가 2시에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You don't come right t h r l that you Don't come right through